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상당히 좀 오랜만에 올렸는데 어, 영상을 올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어, 많은 코인들, 채굴 코인들이 또 어, 소개가 되기도 어,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코인들을 이제 막 해보다 보니까 2년 가까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파이네트워크만 한 거는 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규 코인들에 대한 좀 뭐랄까 좀 감흥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굳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파이네트워크와 ULU 벤처스라고 하는 이 회사와의 관계를 조금 볼 텐데요. 어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ULU 벤처스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어, 회자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회사를 뭐 하는 곳인가를 좀 보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미래에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 훌륭한 시드 단계 설립자 팀을 찾고 어, 그것이 이제, 어, 어, 좀, 이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자금을 지원을 하려는 이 명시적인 목적으로 해서 UL 벤처스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10년 이상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왔고 또 효과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10년 이상의 오래된 기업이다. 어, 그리고 이 벤처 회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파이네트워크와 무슨 관계냐고 라 이제 보면 여기 회사를 클릭을 해보면요 어, 주요 기업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아래 이제 쭉 여러 개 회사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단에 보면 여기 블록체인 부분에서 클릭을 해보면요 파이네트워크가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이네트워크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바닥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 링크도 자동적으로 걸려 있어요 연동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 와도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엔냐.ai 인데 자 요거는 과거에 2019년도 였나요 2020년이었나요 그때 어, 코로나가 터질 때 피버큐라고 하는 어, 코로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어, 그것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자, 하, 그래서 하여튼 파이네트워크의 자금조달원이다 라고 이렇게 어, 소개가 되고 있던 건데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일단은 우선 ULU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더 알고 싶은데 최근에 그 2022년 12월 연말쯤에 해서 챗GPT라고 하는 게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료평가판인데 요즘 이것에 좀 맛이 들려있어요. 구글 검색창에 쳐서 막 이렇게 조회를 하는 것보다 대화 형식으로 해서 AI가 이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저는 요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제가 한번 쳐보죠. 어... ULU 벤처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어, 이거를. 이렇게 치면 될까? 자, 이렇게 치면은 좀 속도가 조금 어, 걸립니다. 로딩 시간이 걸려요. 자, 이렇게 이제 얘가 치기 시작합니다. 자, 잠시 영상을 좀 멈출게요.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글로 어, 번역을 해보면 ULU 벤처스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본사를 둔 캐피탈 회사다. 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초기 단계 기술 스타트업에 어, 투자를 한다. 어, 그래서 파이네트워크와 이제 연관이 되는가? 로 보이네요 어, 그리고 이 회사는 어,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이 2008년도에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네요 15년 정도 된 회사다 라고 되어 있고 어, 더블 베리파이나 뭐 플렉스 로직스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어, 성공 사례로 이렇게도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의 초기 단계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초기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지원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이유엘 u 벤처스 라고 하는 이 회사가 파이네트워크에 어, 투자를 직접적으로 좀 했을까를 좀 어, 분명하게 좀 보고 싶어서 어, 여기가 이제 크런치 베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다가 어, ULU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좀 조회를 해 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 아까 그챕 GPTI가 이제 확인을 해 줬던 어, 것과 이제 어, 똑같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에 어, 위치하는 이 회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회가 됐습니다 이 회사인데, 여기 보면, 주력적으로 투자를 한 145개, 그리고 전체 투자를 한 회사가 255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토탈 넘버 그 투자 회사가 255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 클릭을 해보면, 해봤는데요. 우선은 2020, 어, 설립할 때 당시 대비해서 2023년도까지의 어, 투자 정도입니다. 투자 빈도수인데 어, 아무래도 초기에 이제 회사가 설립됐을 때 당시 대비해서 상당히 투자 건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 대폭 크게 상승을 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여기 투자를 한 주요 부분을 보면 어, 소프트웨어 관련 어, 부분이나 핀테크, 기술,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교육 부분, 헬스케어, 그리고, 어, AI, 어, AI 그, 와 관련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여기가 이제 투자를 한 회사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 봤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파이네토크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여기에 누락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파이네트워크에 투자를 했다. 얼마 정도의 규모도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어, 이것도 제 유료 결제를 해서 이게 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는 어, 검색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 다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아까 그, 엔야라고 했던, 피버큐라고 했던, 어, 요고. 요게 2018년 6월 어, 7월 7일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쯤에 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가지고 채 g PT에다가 어, 파이네트워크가 아, ULU 벤처스가 파이네트워크에 투자한 시기를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ULU 벤처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접근할 수는 없지만 다만 파이네트워크가 2019년도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ULU 벤처스에서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파이네트워크에 투자했을 가능성은 있다. 자,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려면 다른 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를 해라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크런치 베이스에서는 일단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피치북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파이네트워크의 어그 자금 조달과 펀딩과 관련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아래 ULU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 조회가 되기는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유료결제나 여기 무료 평가판에 대한 승인이 필요는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investor since라고 해서 언제쯤에 됐는지도 이제 대충 나올 건데, 어찌됐건, 여기서는, 어, ULU 벤처스가 파이네토크에, 어, 투자를 한 자금 회사로, 여기 링크 하나로 이렇게 걸려있기는 하네요. 자 어찌됐건 파이네트워크는 ICO나 프리셀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주는 이러한 어, 이렇게 자금 조달을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어, 끝까지 좀잘 되길 어, 좋은 결과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연상 시청 감사합니다.